20년 이상 재경파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도 길다 보니까 목 디스크, 어깨 뭉침, 허리 디스크 직업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또 하다 보니까 바빠서 이제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부질적으로 그냥 아픔 참고 있었고 처 아프다 싶으면 이제 그때 병원 가서 두수치료 같은 거를 이제 받기도 했었거든요. 친구가 밸런스 포스션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한번 그냥 사용해보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샀었는데 어 거기에 이제 한번 누워보니까 누워서 이제 목 같은 데를 이렇게 굴려 보니까. 어, 의외로 목과 어깨가 좀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. 음, 큰 기대를 안 하고 했는데, 목이나 어깨가 이제 풀리니까 이게 좋아가지고, 이제 매번 자주 사용하게 됐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도 좀 좋아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. 편하, 편안해지고. 이제는 두시 치료 맞지 않고, 그냥 조금 이제 안 좋다 싶으면 이제 그 밸런스 포스터에 누워서 목한번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또 다시 편안해지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밸런스 포스터 책도 사놨는데 시간이 되면 다른 동작도 한 번씩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. 하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.